자 96페이지 보시면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나오고요. 거기 그림도 있어요. 96페이지 음. 등록상 정정, 뭐 잘못 쓴거 고치는 거죠. 지적공부에 써있는 게 에,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자 누가 발견하냐 보세요. 소유자가 발견할 수 있죠. 어내땅 면적이 틀렸네. 이러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소관청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자두 가지요 누가 잘못을 발견했냐를 보는 거예요 자 보통 소유자가 잘못을 발견하면 고쳐달라라고 요구 하겠죠 예, 네, 누구한테 주옥 소관청한테 어소관청이 니네 관련 리 정보 틀렸다 여기 하죠 만약에 자내땅 면적이요 천 평이다 왜백 평으로 서 있냐 예? 네? 아 그니까 내 땅이 천 평인데 왜백 평으로 서 있냐 고쳐 천 평으로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장부에 100평 써 있는데 1000평이라고 주장하고 들어왔어. 그 해줘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그럼 예. 어, 그거 만평이라고 그러지, 뭐. 예, 예. <웃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면적 같은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줄 리가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측량. 자, 특히 면적 경계가 바뀐다면 뭐가 필요하다? 측량. 그냥 갖고 와서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경계가 여기 아니다. 저기다. 밀고 들어가면. 옆에 땅 주인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인접소유자랑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인접소유자 승낙서. 그죠? 자, 얘네들은, 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안 나옵니다. 그죠? 예, 당연한 거잖아요. 예, 면적 고치는데 그냥 보면 안 되죠. 그죠? 옆에 땅 걸려있으면 승낙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잘안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잘 모른다고. 한번 내보라고. 다 틀릴 거라고. 그죠? 예. 다행히 시험에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나나요? 여게 나와요. 직권정정. 자, 누가 잘못 발견했을 때? 소관청. 그러면 소관청이 내땅면적바막붙면 돼, 안 돼. 큰일 날 문제죠, 이거는 진짜. 그래서 자, 소관청이 직권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사유들이 있어요. 그것만 직권정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되게 너무 좋은 거야. 출제자들은요, 법에 딱 정해진 것을 내는 좋은 좋아요. 만약에 삐끗이라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걸 잘못 내면 큰일 납니다. 그 법에 딱딱딱 나열된 거요것만 직권정정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험에서는 이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게시험잘 나와요. 그죠그 밑에 그림이 있을 까요자 오류가 잘못된 걸 발견한 거죠? 발견하세요 그렇죠? 소유자가 발견하면 신청정정 가는 거예요. 뭐든지. 대신에 증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면적이 바뀌었다. 측량. 옆에 땅 걸렸다. 인접소유자 승낙서 필요한 거죠. 만약에 소관청이 발견했다. 그러면 원래는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정정 신청하시라 잘못됐다. 근데 보니까 자, 사유에 해당된다. 어, 법에 딱 규정된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된다면 통지 없이 바로 지체 없이 직권정정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 주면 된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절차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 요게시에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맨 밑에 자, 96페이지 밑에 그림 다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9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이시죠? 맨 밑에 두 번째 줄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 누가 발견했어요? 소관청이 발견했죠? 그럼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옆으로 가시면 97페이지 맨 위에 직권정정 사유가 몇개 있어요? 9개요, 그죠 조마조마 했어요 치우께 그럴까 봐지우께 그럴까 봐 자, 아홉 개가 쭉 있잖아요. 자, 얘네들은 암기를 하시는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요 이거는. 뭐, 시험이 계속 나오니까. 자,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억이요. 기억. 자, 기억에 뭐가 있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거기다 네모 치시고,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아, 다르게 정리됐으면, 이건 명확하게 잘못된 거예요. 결의서대로 써야 될 것인데, 이게 다르게 써있다? 그러면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 그죠? 자, 그러면 직권 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어요. 결의서대로 써야 될 건데, 잘못 썼다. 어, 아, 그럼 결의서대로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류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고치면 되니까. 직권 정정에도 괜찮아.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 토지 이용 확인 계획서. 자, 토지 이용 확인 계획, 에, 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아 헷갈려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어, 자, X라고 쓰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X.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다른 경우 직권 정정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X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런 식으로 싹 바꿉니다. 글자 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뜻하고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기어. 자, 요게 다르게도 썼으면 잘못된 거죠? 예. 네, 그럼 그 밑에 리 ᄅ 보세요, 리리에 리을. 리을. 뭐라고 됐어요? 지적 공부,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전. 이건 같은 거야. 자 기억하고 리은 같은 거예요. 시옷, 번, 시옷. 시옷에 보시면 지적 공은등록상에 잘못 입력된 경우.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하고시은다 같은 말이야. 그럼 이제 암기할 게확 줄죠? 확 줄어요. 예. 그다음에 니은하고 디귿하고 묶으세요. 니은 디귿. 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뭔가 잘못됐냐? 그랬는데 니은하고 디귿의 공통점? 면적 증감 없이. 자 면적 일치한다. 만약에 면적이 일치하지 않거나 면적 증감이 있으면, 이건 소관청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남의 토지의 면적을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면적 증감이 없으니까 직권으로 건드려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다음에 미음에 보시면 지적 측량 성과 네모, 자, 지적 측량 성과 네모, 자, 지적 측량 성과 다르다. 그럼 잘못된 게 명확하잖아요. 측량 학과과 다르면 측량대로 고치면 되니까, 이건 직권 정정해도 되는 겁니다. 자, 비읍에 보시면 지적 위원회 의결 결과 네모, 자, 지적 위원회 의결 결과 자, 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오면 의결된 대로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직권 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읏에 지우, 보시면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옛날엔몇평 쓰던 게 지금은 다 제곱미터로 바꿨겠죠? 예, 그러면 옛날에 몇평 쓰던 걸 제곱미터로 바꾸면서 다 계산했겠지.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니까. 계산하다 틀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어, 틀렸네. 계산 틀렸으면 어떡해. 얼른 고쳐야지 뭐.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거 별거 아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럴만한 것들이나 전부 다. 직권, 정정, 사유들 쭉 나와 있는데 자 그중에서는 기억이 제일 잘 나와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이것과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한다. 그래서 직권정정한다. 자,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예, 이따가 자한 40분쯤 이따가 그럴 겁니다. 자, 토지동정리, 결의서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한다. 여러분은 몰라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 97페이지 볼까요? 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러면 직권정정보고 깜짝 놀라겠죠? 자, 이따가 한 시간 있다가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 예, 이따가 봅시다. 지금 97페이지 보고 있어요. 97페이지 맨 위에 기출이 있어요? 왠지 기출이 있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원 등록사항에 자, 토지정리 종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어떻게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인 꼭 하시고요. 그 밑에 심화 있어요. 심화. 심화. 시마차세 심화 심마심마심마 심화? 심화. 심화 보시면 자 정정 대상 토지 의 관리라고 써져 있죠 네자소관청의토지 표시에 잘못됐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척시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증량 성과를 작성하고 결의서 작성한 후자 사유란에 동그라미 사유란에 사유란에 사유란에 사유란에 지적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별표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어디다 적어요 사유란에 사유란에 적고 소유자게 에 정정 신청을 할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자 실판 보세요 여기 여기 사전에 통지해야 된다 요걸 통지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직권정정사에 해당한데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직권정정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거기 다만 다만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이시죠? 네. 자, 그 밑에 위 1에 따른 등록상 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 동그라미, 열람, 열람 등본 발급 동그라미. 자, 열람 등본 발급할 때 사유란에 적은 걸못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라고 적은 그 부분을 흑백반전 밑줄, 흑백반전, 붉은색 밑줄, 붉은색, 흑백반전, 붉은색, 자, 이걸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백반전이 뭔지 아시죠? 네. 색깔을 반대로 해가지고 눈에 딱 띄게 하란 말이에요. 붉은색, 붉은색. 그 밑에다가 고딕체 X라고 쓰세요. 고딕체. 이걸 붉은색을 고딕체로 낸적 있어요. 네, 고딕체. 자, 붉은색. 네, 파란색으로 안낸게 어디야? 네. 자, 고딕체, 고딕체 X, 고딕체 아니라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정정은 뭐,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98페이지. 98페이지. 자, 소유자에 관한 정정이 나옵니다. 98페이지. 자, 소유자에 관한 상 정정. 자, 칠판 보세요. 실판 보세요. 자, 소유자 이름이 틀렸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이름이 틀렸다.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 문제죠? 권리는 권등기. 등기, 등기, 등기, 등기. 등기 자료를 가지고 정정하면 됩니다. 등기부 서인 소유자랑 이름이 틀렸어? 그럼 등기부 내용대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신청정 정도 되고 직권정 정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미등기래. 미등기면 등기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할수 없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와야 돼요.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어쩌고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해야 돼. 자기 그 가족관계 증명서 떼다가 본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자식이죠? 미등기일 때. 자, 이제 교재 보시면 자, 등기된 토지 왕창써 있는데 이건 신청 직권 다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험에 낼게 없어요. 미등기가 시험에 나오죠? 미등기. 자, 미등기. 미등기 토지다. 그러면 등기가 없잖아요. 근데 명백히 틀리긴 했대. 명백히 성명이나 주소나 명칭이 틀렸대. 이럴 때는 가족 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따라서 정정하여야 한다. 자, 고그 옆에다가 고그 옆에다가 직권 정정 X라고 쓰세요. 요거는 직권 정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요건 신청 정정만 되는 겁니다. 미등기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떠다가 정정하는 거. 요거는 직권이 안 되고 신청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고 밑에 예제 한 문제 보세요. 자3 1일에 났던 부분이죠. 3 1일에 났던 부분. 자 사유란에다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 자요 흑백반전이나 자 어떻게 붉은색. 그래서 이거 고득체로 냈단 말이에요. 고득체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이게 의외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대장 등본을 딱 떴는데 거기 사유란이 딱 있잖아요. 사유란에 정정대상토지라고 적혀있으면 그 대장에 어디를 고칠지 당장 모르기 때문에 그대장을그 바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예. 나중에 고쳐야 되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붉은색으로 또는 흑백반전으로 나타내게 돼 있다는 라 거예요. 예.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100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에 축적변경의 그림이 나와 있죠? 그 그림. 자, 축적변경이요. 시험에 요즘 잘 나옵니다. 어, 향후, 지난 한 5년간 축적변경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축적변경에서만 12개 중에 3개가 나왔어요. 그 12문제 지역부 전체 중에 3문제를 여기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낼 거리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 한 20분 정도 축첩변경을 쫙 풀어가지고 외울 거니까 자,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죠. 예, 난, 쟤는 나 컨디션 안 좋을 때만 어려운 거안 돼. 이러면서 <웃음> <웃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컨디션 좋을 때또 하겠죠. 예. 자, 앞에 보세요. 축첩변경은요. 축제 축척이 바뀌어요. 자, 지적분의 축척이에요. 1200분의 1 기준이요. 자, 지적법에 7개의 축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준은 1200분의 1이죠. 네, 여기 곱하기 2 하면, 뭐라고요? 600분의 1이에요. <웃음> 곱하기 2 곱하기, 분수에 곱하기 2 하면, 네. 이거 이해 안 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나누기 2 하면, 2400분의 1. 분수잖아, 분수, 분수. 그래서 이 기준이고, 자, 커지는 거, 두 배로 커지는 거고, 두 배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2분의 1그 네. 다음에 자, 3천 분의 1과 또 6천 분의 1 그래서 지적도, 아 다시 임야도에서는 두개만 써요 자, 지적도에서는 다 써요 다 써요, 자, 다섯 개죠? 그래서 나중에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500분의 1, 또 하나는 1000분의 1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적도에서는 일곱 개가다써 그리고 임야도에서는 그중에 두개만 씁니다. 자, 얘네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자, 우리 지적법에 딱 정해진 법정 축적 법에서 정해진 축적, 법정 축적이에요. 자, 다른 축적도 많은데요. 그건 딴 법에서 쓰는 거예요. 저하고 쓰는 지적법에서는 이걸로 끝이에요. 다른 법과 뭐, 5만분의 1, 뭐, 25만분의 1, 뭐, 이런 거 많아. 그건 다른 법이고. 저하고는 딱 요거, 요거, 까지예요 가장 기준은 여기죠, 여기? 요기? 1200. 자, 일단, 딴건 모르겠고, 1200이 기준이다.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1200. 자, 위로 올라가면 정밀도가 커지니까. 그죠? 자, 이쪽으로 가면 도시 개발이 됐거나, 600분의 1이면 0.1. 자, 나머지는 그냥 1.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그죠? 예. 그럼 지금은 축적이 변한대요. 자, 변한다는 건, 변한다는 건, 자, 올라가요, 내려가요, 둘 다요? 올라갑니다. 축적 변경 올라가는 것만 해요. 내려가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 할까요? 임야도에서 할까요? 둘다 할까요? 축적 변경은 지적도, 임야도 둘 다. 예? 지적도만 해? 임야도는 안 해? 임야도는 X에요? 지적도만 해요? 우리 책에다가 임야도 X라고 쓴 적도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 자, 이거는 자, 무조건 지적도입니다. 임야도 X라고 우리 책에 썼던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관계로 자, 잠깐 보고 게 이건 억울해서 못 넘어가네. 잠깐, 앞으로 갈게요. 갈게요. 어디로 갈시냐면 우리 용어 정리에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 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 놀라운 일이죠, 그냥. 26페이지. <웃음> 자, 26페이지 6번에, 26페이지 6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척, 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써 있잖아요. 이거 걷다가 임며도 엑스라고 써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참놀라이죠 남의 책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됐습니다. 자 다시 101페이지로 돌아오세요. 101페이지. 자 축첩 변경은 지적도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용서해 드릴게요. 예. 시험이 잘안 나와요. 이거는. 예. 지적도 임야도 바꿔서는요. 예전에는요. 그냥 도면이라고 했다가 지적도로 한번 개정이 됐었어요. 그 해에 임야도 스가한번 나왔어. 그거 한 15년 됐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남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한 한 것뿐이니까 너무 심하게 자괴감을 느끼고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자보시면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낮추기 높이기예요 자 작은 데서 큰데로 변경하는 거 이걸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법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법안이 써 있지만 이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자 6천분의 1이다 정밀도가 낮은 거죠. 낮으면, 여기 토지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다고. 자, 이 도면 안에는 조그맣게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가면 되게 커요. 커. 그러면 실제로 되게 넓은 토지인데, 도면 에 조그맣게 되어 있으면, 여기 지적 정리에 분할 신청이 들어왔어. 여기다가 분할 막 그려야 되거든. 일하기가 쉽게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지. 그러면, 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 1배 키워. 10배 키워. 10배 키우면 저 토지도 이렇게 크게 그려진다고. 이런 훨씬 편하지, 잖아. 예. 이게 축적 변경, 일로, 일로. 그럼 거꾸로 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는 거예요. 자, 축적 변경 뭔지 아시겠죠?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쉽게 말하면 도면을 확대해서 그리겠다, 이소리예요 그죠? 렇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쉽네, 뭐. 그렇죠? 어떻게? 슉! 커지네. 슉! 하면 커지네. 슉! 하면 커진대. 샥! 샥! 샥! 샥! 하면 커진대. <웃음> 자, 지도 슉! <샥>! 하면 커져요? <웃음> 누가 또 마우스 슉! 올리면 켜진대. <웃음> 자, 그럼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림 지도를 이게 해보셨죠? 지도 안 보세요? 여러분, 중개사 되시면 맨날 지도 봐야 되잖아요. 지도 보고 지적도 보고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펴면 확대가 되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확대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더 이상 안 되는 지점이, 거기가 여기라고, 이제. 거기서 더 열려야 돼. 더 열리려면, 그냥은 안 돼.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동네를 새로, 측량을 새로 해야 돼. 측량을 더 해야 돼. 더 자세하게. 그래야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는 거지.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측량, 무슨 측량? 축척, 변경, 측량 해요. 예, 그럼 측량을 그냥 하겠어요? 자, 새로 기준점을 새로 박아야 되겠어요. 기준점을 새로 박아. 새로 박아가지고 새로 측량한다고. 그죠? 예, 그럼 원래 면적이랑 똑같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면적이 똑같을가 달라질까? 정밀하게 측량을 하면, 자, 옛날 면적하고 새로 나온 면적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 뭐. 예. 자, 똑같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더 정밀한 측량을 하면 면적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 내 땅이 면적이 늘면, 땅 주인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줄면? 싫어하지.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소관청이 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자, 소유자들이요, 예, 적어도, 100%는 힘드니까, 3분의 2 이상을 동일해야 돼. 동네 사람이 들 동일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자 동의만 받았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소관청이 소관청이 자 자기네 친구들 자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소관청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을 받고 자 그리고 소관청 위에 두고 있죠 시도지사 시도지사한테 가서 자 동의서와 의결서를 내면서 승인 신청을 넣어야 돼요. 승인 신청 순서 순서 맨 처음 뭐가 필요하다 동의 자 다음은 위원회의결 세 번째 승인다 순서 바꿈 틀려요 승인 신청하러 갈때 동의서와 의결서를 내야 승인 신청이 되는 거예요 됐죠제 시도 의사가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가 세개 있어요 반지축, 반지축,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 지금 이게 축적 변경이야 알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난 주에 외우고 났으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잖아 그죠? 예, 이해하고 나면 다 까먹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단 반지축을 지금 머리속에 넣는 거예요. 반지축 그러면, 아, 승인상이다. 그래서 축첩변정도 승인상이다. 이때 승인할 땐 그냥은 안 해주고 뭐가 필요하다? 동의서 의결서. 시험에 이게 3분의 2, 분의1 이런 거 좋아해요. 3분의 2, 3분의 2.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 됐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승인 필요하다. 자, 순서 외웠죠? 순서. 자, 그래야 축첩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교재보세요교재 자 101페이지 메뉴에 의서이고요. 의자 2번에 보시면 뭐 축척변경 대상 토지라고 적혀 있죠. 네, 대상 토지 정밀성을 높인다 또 통일성을 높인다 뭐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특별히 시험에 내기가 애매해요. 그냥 다 좋은 말이야 좋은 말 넘겨보세요. 자 102페이지 메뉴에 이제 절차가 나오는데, 절차에서 시험이 될게 많단 말이에요. 짜잔하게 막 바꿔가면서, 날짜 바꾸면 이래가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102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축적변경 신청하는 소유자는 사유를 기장 신청서에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서. 동의서 일단 있어야 돼요, 동의서. 동의 사람도 다 만나야 돼요, 그죠? 첨부해서 소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직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때도 동의서 내야 됩니다. 어쨌든 동의선 필요합니다. 그거를 그 밑에 2번에 다 따로 써놨어요. 자, 소관청은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축적변정 하려면 축적변정 시행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축적변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순서 아시겠죠? 예. 네. 동의받고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갈수 있어요? 이제 3번에 시도사한테 승인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승인 신청할 때 첨부 서류가요, 5개가 보이시죠? 전부서를 다섯 개 중에 제가 파란색 넣는 거두개 있죠? 소유자의 동의서, 또 축척변경위원회 의견서 요걸 내게 돼 있어요. 자, 요걸 내면서 승인신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굳이 아니어도 1번에 사유 쓰겠지, 2번에 명세 쓰겠지, 그죠? 그 밖에 필요한 거 쓰겠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핵심은 3번, 4번이에요. 동의서, 의결서,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뭐 심사하고 통지한다 뭐 뻔한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외로 심사 승인 필요 없이도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옆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103페이지 4번에 시행공고 보이시죠? 시행공고. 자 실패 한번 보세요. 시행공고. 자 그러면 승인 나서 승인 났으면 자 공고가 들어갑니다. 자 무슨 공고? 시행공고. 시행공고요. 예자 시작한다 그러면 시행 공고. 자, 시행 공고는요. 보세요. 20일 이상. 자, 30일 이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시행 공고 언제 한다? 자, 제가 언제 한다 그랬죠?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지체 없이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시행 공고. 자, 시행 공고는 얼마 동안 한다 그러면 20일 이상 한다. 20일 이상 한다. 됐죠? 자, 그럼 이건 뭐냐? 30일 이내. 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됐죠? 자, 시행 공고 3개 나옵니다. 시행 공고 언제 하냐 물어보면, 승인받으면 지체 없이 한다. 얼마 동안 하냐 그러면 20일 이상 한다. 그럼 30일은 뭐냐? 자, 공고한, 시행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30일 이내에,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점 표지가 뭐냐? 자, 실판 보세요. 자, 만약에 6,000분의 1이었다라고 하면, 토지가 그려져 있겠죠? 점, 점, 점, 점. 이게 뭐라고요? 경계점. 거기다가 새로 측량하려면 말뚝을 박아야 된다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자 언제까지? 30일까지 이제 시작한다 자 소유자들 알아서 설치하셔 우리가 측량만 하니까 본인들이 설치하셔 이렇게. 그러면 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요내 토지의 경계를 잡는 거잖아요 그럼 경계점 표지 잡을 때 자, 당겨요 밀어요 내땅 여기까지 때, 설치할 때 당기겠어 밀겠어 밀겠지 그죠 그걸 어떻게 하니? 뭘 어떻게 하라고? 밀어야지. 그죠? 그 옆에 땅은 어떡하? 옆에 땅 주인은 땡길까, 밀까? 밀겠지. 너도 밀고 나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싸우지, 싸우지. 싸우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30일, 30일, 30일. 30일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그러더라고. 이제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30일 정해준 거예요. 30일 이내 서로 타협해서 찍어라, 야지 그러면 그거 찍은 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해준다? 측량해준다. 그럼 이거 자, 경계점 표 누가 설치한다? 소유자, 소유자 없으면 점유자, 소유자 점유자가 자, 현재 점유하는 경계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소유하는 경계 아니에요? 현재 점유하는 경계. 그럼 나 점유 여기까지 밀고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설치가 됐으면 그거 가지고 뭐한다? 측량 들어간다. 됐죠자 그러면 30일이 뭔지 아시겠죠? 예. 네.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에 소유자 점유자가 경계점 표지 설치한다. 여기까지. 자 교재 보세요. 자,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자, 공고는 언제 한다? 지체 없이 한다. 자, 거기 시행 공고 보세요. 소관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자, 다음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한다. 써있죠? 그 밑에 축적 변경의 목적, 자, 시행 지역, 시행 기간, 세부 계획 청산 방법, 자, 그리고 소유자들 협조하셔. 라고 자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하는 거예요. 네, 공고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104페이지 맨 위에 104페이지 맨 위에 자 5번에 뭐라고 돼 있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말뚝방다 표지 설치 누가? 누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소관청 X라고 쓰세요. 소관청이 표지를 설치한다고 X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관 층설치한다면 그루트 사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직접 설치합니다. 아니면 점유자가 설치할 수 있죠. 자 며칠 이내, 삼십 이내. 자 이내가 나오면요 언제부터가 나와야 돼? 언제부터? 시행 공고된 날부터. 시행 공고한 그날부터 삼십 이내 이내 이내. 자 시행 공고 현재 점유 밑줄 현재 점유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다가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경계점 표지 대모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요 문장은 짧지만 건들게 되게 많죠 제일 쉬운게 날짜구요 두 번째로 쉬운게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 주어가 뭐요 소유자 점유자잖아 이걸 뭘로 바꿔 소관서바로 바꾼다니까 자 문제 출제 요령이 이게 지적법에서 문제 낼때 항상 날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어가 뭔지 먼저 보고 그거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치사게 되면 하여한다 할수 있다는 거 바꾸는 거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 순서 바꾸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어? 유치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유치해요. 예, 유치 그러니까 뭔가 깊이 있는 이론과 이해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수 없어요. 그냥 유치한 거뭐 가지고 장난치는지 습관화되면 아 이거 가또 장난쳤겠지 하고 찍으면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요령을 맞추셔야 돼요. 예, 출자자에뭘 가지고 장난치는지. 예. 자 지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됐죠? 32 이내 보시죠. 이32 이내. 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어디다가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다가. 자내땅 여기. 자, 밀어야 땡겨요. 밀어, 밀어, 죠 밀어. 자, 그러면 그 밑에 6번, 자, 소관청은 축첩변정시행적의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다 새로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지번도 새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번은 본번 원칙일까, 부번 원칙일까? 지번 정할 때 본번이 원칙이요, 부번이 원칙이요. 응? 축첩변정할때 지번은 본번 원칙, 부번 원칙. 축적 변경할 때집어을 새로 정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웃음> 어, 처음 듣는 <든> 얘기예요? <웃음> 진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구파발이 나오고 구파발 넘어가면 뭐가 나온다그랬어요 지축이 나오고 그랬어요. 지축행 가면 거기서 뭐하고 있다 그랬어요. 도시개발하고 있다. 그딴 거 배웠던 기억이. 지축행은 도시개발 그죠자 도시개발은 본본이 원칙이다. 그럼 축첩변경도 본본이 원칙이다. 지축행 그랬잖아요. 그죠 지번변경, 축첩변경 행정적개편. 그 얘들은 도시개발 방식의 지번배 방식을 준용한다. 본본이다. 어떤 지역이 예, 재산이 넘어가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고 하여튼 지번도 이 바뀔 수있단 말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예, 2번 보세요. 소관청의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는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한 그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적에 따라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측량하는 거죠, 측량. 자, 측량했으면요. 토지가 원래보다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럼 그걸 다 외우겠어, 쓰겠어? 아니, 쓰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쓰겠죠? 이거를 증감면적이라 증감 면적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를 자 집원별 조서라고 합니다. 자 거기 7번 보세요. 7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원별 조서 됐죠? 자 집원별 조서. 소관청은 축척변경하는 측량을 완료했을 때시행공급 현재 원래 지적분산 면적과,과,과 과, 과. 측량 후 면적. 자 원래 면적 측량 후 면적 두 개를 비교했죠? 비교했더니 뭐가 나와요? 변동상. 자 거기다가 뭐라 쓸까? 증감 면적 쓰세요. 자 변동상이 뭐라고요? 중간 면적. 자, 증감 면적. 중감 면적이 나왔어. 이걸 어디어 써요? 지번별 조서에 쓴단 말이죠. 자,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 지번별 조서를 빵꾸를 뚫어가지고, 여기 뭐 들어가냐? 이렇게 나왔어요. 지번별로, 몇 번지는 플러스, 몇 번지는 마이너스, 이런 거쓴 거예요.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실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측량을 했더니, 측량했더니, 10번지는, 10번지는, 자, 10번지는, 원래 면적이 만약에 200제곱미터였어. 새로 측량했더니 220이 나왔대.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요. 얼마나? 20만큼. 20 제곱미터 증가된 거지. 그렇죠? 자, 11번지는 예를 들어서 300 제곱미터였었어요. 자, 새로 측량했더니 290이 나왔대. 기분 좋아 나빠. 얼마나 나빠?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증감 면적. 그렇죠? 증감 면적 하나씩 하나씩 생긴 뭐예요? 지번별 지번별 조서. 그래서 지번별 조서. 자, 증감면적 나오겠죠?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땅주인이래. B라는 사람이 땅주인이래. 그 A는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 좋아. 기분 좋은 한테, 자, 소관청이 돈을 줄까, 뺏을까? 돈 뺏어야지. 너땅 들었지? 돈 내놔. 이거요. 자, 얘한테는 돈을 줄까, 뺏을까? 돈을 줘야지. 얼마? 10만원? 땅값이 만원이요, 에 지금? 자,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잖아요. 여기다가 땅값을 곱해야 돼. 땅값이죠. 땅은, 싼 땅도 있고, 비싼 땅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야, 이제. 이 땅에 싸냐, 비싸냐, 요걸 따져야 돼요. 자, 일단 증감 면적은 어디 나온다? 지번별 조서에 나온다. 됐어요? 자, 우리 교재보세요 자, 교재보시면 자, 지번별 조서.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증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9번에 보시면 청산 절차예요. 청산 절차. 자,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돈을 뭐라 한다 청산금이래요, 청산금. 청산 선정자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04페이지 자 소관청은 축적 면적 측량하는 결과 측량 전에 비해서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 근데 청산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오른쪽 올라가시면 105페이지 자 허용범위 이내일 때 오차가 나긴 났는데 허용범위 이내다 그럼 많이 차이가 나요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차이 이럴 때안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 다음에 전원 전원 소유자 전원이 우리 하지 말자 라고 자, 합의를 하면 뭐안할수 있지. 그렇죠? 여기다가 3분의 2그러 틀리는 거예요. 네. 3분의 2는 맨 처음에 이 절차가 들어갈까 말까 할 때는 3분의 2에요. 이거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니까 안 하려고 그러면 전원이 합의를 해줘야 돼 그렇죠. 자, 오차와 연분이 내거나전원합의 있으면 청산을 안할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전원합의는 힘들겠죠. 오차도 많이 나겠죠. 그럼 측량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그 밑에 2번 보세요. 면적 증감에 대해서 청사하려는 때에는 축적변경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 자, 밑줄.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 이게 뭔 소리냐. 칠판 보세요. 지번별로, 예를 들어서, 10번지다. 10번지, 10번지, 10번지. 10번지는 지번별로, 11번지. 자, 지번별로. 1제곱미터당 5만원. 1제곱미터당, 자, 7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요 자, 1제곱미터당 5만원. 자, 7만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10번지가 플러스 20이 됐고, 자, 1제곱미터에 5만원 이래. 그럼 청산금 얼마? 20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5만원. 얼마? 100만원. 그러면 11번지는 얼마? 70만원. 설마 곱해? 설마 곱해? 곱해? 그죠? 법에 설마 곱하여 결정한다 써 있을까? 법에 곱하여 결정한다라고 써 있어요. <웃음> 곱하여 결정한다, 그죠? 뭐랑 뭐랑 곱해? 증감 면적에다가 자 집원별 적금의 사당 가격 어떻게? 해? 곱해서 결정해. 그럼 보세요. A한테 가가지고 야니땅5만원 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네? 자니땅7만원 네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무조건 나빠요. 네. 내 땅이 왜 그거밖에 안 되게 된다고, 그죠? 그럼 일방적으로 결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 이제 교재보세요 어떻게 결정하나. 자, 아저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음. 자, 면적 증감에서 청산할 때는, 자, 어디를 거쳐야 돼요? 축첩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 이 말이지. 의결을 거쳐서, 어, 지번별로 재금을 차당 금액을. 자, 이게 뭔소린지 아시겠죠? 지번별로. 일정금을차넌 5만 원이야. 이게 정한다고. 그죠? 이 경우, 자, 그냥 막 정할 수 없으니까요. 자, 소관청은 시행공을 현재 밑줄, 시행공을 현재를 기준으로 축적변경 시행지역 안에 소지에 대해서 지번별 저부터 금액을 미리 조사, 밑줄, 미리 조사. 자, 조사를 누가 한다? 조사를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시행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해. 조사해서 결정하면 욕먹으니까 어디로 보내? 축적변경위원회 제출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의결 해서, 어, 그래서 소관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사했는데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 거야. 라고 제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곱하는 거예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자 파란 것이 뭐라고 있어요 곱하여 산정한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뭐랑 뭐랑 곱했어요? 응? 증감 면적에다가 또 금액 두 개를 곱해서 결정했다고 뭐 어려울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결정했어 그럼 너는 100만 원이야? 넌 70만 원에 결정했으면 자, 이거 비밀이에요? 공개해요? 공개해야지 공고 공고 자, 이게 청산금 공고입니다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은 해줘야 돼요. 자, 15일 이상. 자, 만약에 15일 이내, 그러면요. 하루만 딸랑 공고해도 그만이잖아요. 뭐 적어도 15일은 공고를 해야 애들이 볼 거다. 라는 거예요. 15일 이상이죠. 자, 15일 이상 공고를 했어. 그럼 애들이 와서 봐요, 안 봐요?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야, 너돈 내! 라고 보내는 거 나쁘고지. 야, 너돈 받아가! 라고 보내는 거 수령통지. 자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20일 이내에 또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출판 보세요 자두 번째 공고가 났어요 자첫 번째 공고는 시행 공고 자두 번째 공고는 청산금 결정했다는 공고 자 며칠 이상 15일 이상 자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자너돈내 납부고지 자너돈 받아가 수령통지 자 납부고지 수령통지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청산금 결정 공고는 얼마 동안 한다? 15일 이상 한다.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한다. 그럼 여러분한테요, 자, 납부고지가 왔어, 돈 내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요? 예돈 내래. 어, 5천만 원 내래. 어떻게 하실 거요? 예그거 갑자기 이직을 받게 되면 이제 자, 이 신청을 하거나 납부하거나. 이된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자 500만 원 받아가래 어떻게 하실 거요? 예 뭐라고 이 신청하죠. 뭐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이 신청하거나 돈을 받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면 예. 납부 납부 6개월, 자 지급도 6개월이 납부 6개월, 지급 6개월. 자둘다 6개월이 됐고요. 이 신청은 1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재 보세요. 자, 양가로 3번부터 3번. 자, 3번에 납부 고지 및 수령 통지 며칠 이내? 20일 이내. 자, 소유자에게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신청 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이 신청한다? 지적 소관청한테 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조금주냐? 왜 이렇게 많이 내냐? 라고 소관청에 이 신청을 하면 소관청 입장은 어떨까? 소관청은 이 신청 을 받으니까 입장이 곤란하죠. 곤란하면 어디로 보낸다? 위원회로 보낸다. 이거 넘기는 거예요. 자, 축적변적 위원회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1개월이 두개 나와 있죠? 1개월, 1개월이죠. 자,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그 1개월에다가 빵꾸를 들어가지고, 그죠? 각각 얼마냐라고 시험을 냈습니다. 예, 1개월, 2개월. 맨 밑에 보시면 6개월도 2개 있죠? 6개월이 6개월. 자, 6개월 이내에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언제부터 6개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 내는 거고요. 소관청이 우리한테 지급하는 거죠. 소관청은 통지를 한 날이에요. 소관청은 통지했잖아 우리한테. 그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우리한테 지급하는 거고 소유자가 내는 거는 소유자 가 고지를 받아야 되죠 소유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6개월, 1개월, 1개월 외우세요. 6개월, 6개월, 1개월, 1개월. 이럴 수 있죠? 6611, 6611.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6개월이고, 이신청은 1개월, 1개월이고. 그래서 6611, 그렇죠? 6611. 이렇게 암기했는데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어, 6611.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106페이지. 자, 이제기도안 하고 돈도 안 내. 그러면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이신청도 안 해. 돈도 안 내. 강제징수 들어간 거죠. 예. 이신청도 안 하고 받아가지도 않아. 그러면 공탁. 공탁. 자, 법원 공탁서에 딱 갖다 놓고, 저기서 찾아가셔. 이게 공탁이에요, 공탁. 네. 자, 메뉴에 공탁 보이시죠? 행방불명으로 받아가지 않거나 이럴 때 공탁하고요. 안 내면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차액처리. 돈이 남거나 모지라면그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나 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 부담을 한다 또는 지자체가 수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으로 가시면 이제 다 끝났어. 자돈 문제가 다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가 들어갑니다. 자맨 밑에 확정 공고 보이시죠? 자 확정 공고 언제 한다?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 공고.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그죠? 이때 확정 공고되면 이때 토지 등다 정리된 걸로 본다. 자 본다, 본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107페이지 메뉴에 올라가시면 확정공할때또 지체 없이 확정된 상을 지적공부 해서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토지이동은 이렇게 등록을 해야 토지이동이 되는 건데 이거는 한두 필지가 아니잖아요. 그동네다 뒤집었으니까.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날짜가 오래 걸려. 오늘은 여기 정리하고 내일은 저기 정리하고 날짜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확정공부딱 치면 오늘 다된 걸로 쳐라고 본다. 오늘 다된 걸로 본다라고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장부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지 표지가 많이 바뀌었죠? 면적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고 하니까. 등기소에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뭐 한다? 촉탁해줍니다. 등기 촉탁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축적변경위원회가 나옵니다. 아, 자, 축적변경위원회. 자, 누가 만드는 거냐? 그럼 지적소관청이 만든다. 자, 실판 보세요. 축첩변정위원회에서 의결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첩변정위원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지적소관청. 자, 우리 동네 지적소관청 누구죠? 김포시장. 김포시으로만돼 김포시장. 김포시장이 축첩변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기 애매한 것들은 위원회로 넘기는 거예요. 뭐돈 문제가 나왔다, 뭐 처음에 계획서에 올때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하 전부 다 위원회로 넘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이 신청 들은 어떻게 돼요? 위원회로 넘기는 거예요. 땅값 결정할 때도 위원회로 넘기고 저 애매한 건다 어디로 보낸다? 위원회로 보낸다 그 위원회가 자, 소관청 맘대로 일를 해줄까 안 해줄까 그래서 축적변조 위원들을요 소관청이 뽑아 소관청이 축적변조 위원들을 갖다 배치를 하는데 소관청 자, 김포시장 입장에서는요 자기 친구들 데려다가 위원으로 앉힐 수가 있다고 권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친구들 쭉 보니까 똑똑한 애들, 저 멍청한 애들 뭐라고? 멍청한 애들? 그러면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내 창피하잖아, 내 친구들인데. 자,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그죠?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이거 고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법에다가 돈 많은 애쓸수 없잖아. 그 뭐라 썼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럼 좀 기계 붙여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 중 지역 사정에정통한자에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 유지들. 그죠? 예, 공부 잘하네, 쓸수 없잖아. 공부 잘하네, 뭐라 그럴까? 전문 지식가진자. 자, 전문지이 가졌는데 공부를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렇 네, 예, 그러면 돈 많은 애, 공부 잘하는 애 누가 더 세? 뭐라고요? 돈 많은 애쓰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렇 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그죠? 자, 그 동네 소유자가, 자, 소유자가 5명이 안 돼. 그러면 전원다. 전원다. 위원으로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죠? 렇 자, 그럼 교재 보세요. 자, 축적변적위원회 구성. 자, 몇 명이요? 5명에서 10명이죠. 소관청 친구들 10명. 자, 위원의 2분의 이상은 소유자가 되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동네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소유자 전원이다.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이쁜 애뭐 시킨다? 위원장 시킵니다. 위원장. 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세요. 됐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위원은 다음 사람 중 소관청이 위촉한다. 시행지역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돈 많은 애 없는 애. 그럼 많은 애. 전문 지식 가진 사람. 공부 잘하는 못하네. 공부 잘하네. 자, 누가 더 세다? 돈만은 세다. 그죠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그중에 제일 2분의 애는? 위원장.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게 그렇게 쉬험이잘 나와요. 5명, 10명, 2분의 1뭐 소유자. 뭐 좋잖아요. 문제는 게 너무 좋아. 자, 소관청이 자기 친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는 요 소관청이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들이 있었죠. 처음에 할까 말까 계획에 관한 상항 그죠? 예또 네. 제일 애매한 게 땅값 (5만 원) (7만 원) 결정할 때 그죠 그다음에 더 골라낸 거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그밖에 소관청 애매한 거 이런 거다 모아가지고 위원회 시키는 거예요 그거 그 밑에 보시면 자 심의 결사항네 가지 써져 있죠 예 네, 그거 나와있는 겁니다 네.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자 위원은요 의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과반수는 나와야 회의를 여는 거고요 출석한 애도 과반수는 찬성을 해야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일반 정적수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는 일시장소 안건을 미리 알려줘야 돼 서면 통지 일시장소 안건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야 미리 준비해 와라고 적어도 5일 전까지는 얘기해 줘야지 갑자기 야 내일 회의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회의하면 뭐 갑자기 오면은 뭐 우당탕탕 뭐 대충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5일은 줘야 된다. 그죠?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통제해서 미리 준비해 올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있죠? 자,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자, 5, 6, 7, 8, 9, 10까지. 자,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